<웃음> 진짜 사소했죠사소했고 이제 중요해.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해. 아니 그만해. 아니 진짜 이거 너무 심하잖아. 몇 장이 나오는 거야? 열여덟 장 들어있는데. 아! 아 내가 게임을 해야돼? 이러는데? 이게 게임이야? 뭐야? 어? 이게 뭐야 이게? 어쩌라는 거야? 어떻게든 희망의 성소까지만 가면 될것 같은데? 어떻게든? 야 이거 잡아준다고? 야 여기다가 그거 육사 그을려나 보다 데미지 흡수 많이 했는데 우와! 와 정말 보고 싶은 실수였어요. 와 아, 살려주세요 제발 아니 불안이라도 있으면 제발 불안 도와줘 불안 구해줘 You're my hero, you know? 아. 알렉도 안 쓰고 있었는데 왜 불안을 찾았을까? 끝낼 수 있어? 에이! 에이, 씨발! 에이, 진짜. 아고 뭐 그래 그래야겠어 에이 진짜 잘가라 아디오스 뻔뻔한 법사 자식 용술사님 아이씨 이거 안잡아 얘 님들아 이거 이거 이상해지는데 진짜로? 아씨아 <웃음> 진짜 이상해지는데? 이거 갈라크론도 빨리 뽑아놔야되는거 아니야 이거? <웃음> 아 이것도 뽑으면 배웠다. 괜찮아. 배웠다. 다음엔 안 그럴 수 있잖아. 자, 일단 명치 칠 거죠? 탈딜 당딜 나올 수 있어. 아 상날검 숙련자 막사 아 나올 수 있어. 충분히 나올 수 있어. 파이팅. <웃음> 힘들. 진짜 너무 못 이기겠는데요? 진짜 이게 그냥 그어자 폭탄이 아무리 많이 들어갔어도 그것만 빼고 다른거 들어하면 돼요 걱정 안해도 되죠? 저그럼 걱정 안합니다 아니 진짜 소생 없고 획이 없는거 진짜 오바야 진짜 절정도 두개 들어갔잖아 수액도 안나오고 진짜 어 아니 이 게임을 진짜 탓을 안할래안할 수가 없어 진짜 병신 게임이야 진짜로 감시관은 목표를 놓치지 않지.